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함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 에덴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해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 문답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어 이 공부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156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1563년은 칼빈이 15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루터는 죽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의 영향 아래서 마지막 종교개혁의 갈바를 분명히 정하고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이 확산되어가는 그 시점이죠 무엇인가를 모토로 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확 퍼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어, 종교 개혁 이전에는 음, 어떠한 요리문답도 없었습니다.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미사라는 것을 중심하고 모든 것을 예전적 의식으로 성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성화를 그리고 뭔가 분위기와 또 음악과 이런 것으로 그 기독교가 참으로 보여야 할 내용들을 감추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들의 나름대로 의식화해서 이 성경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의식화해서 사람들을 점점 이로만 캐톨릭의 그 엄중함 그리고 그 어떤 그 예식과 형식에만 잡히도록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틀은 갖춰놨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없고 뭔가 하나님을 맛볼 것만 같고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만 자아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신비적인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종교개혁은 그런 가운데서 나왔지만 이제 가야 할 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자 그리고 미사 중심의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출발이 사실은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이 부분이 가정으로부터 교회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내용 없이 그냥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사실은 이 요리 문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우리는 세례를 말하잖아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유일하게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한 표지예요 저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 어떤 것으로도 어, 저 사람이 신자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일한 표지로 제시하는 게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나 이,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세례가 신자와 불신자의 표지인데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자녀가 세례 받기 전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불신자의 자녀로 불신자로 사실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하나 그로만 카톨릭에서 그 가르쳤던. 세례가 곧 구원이다라는 그런 그 그런 가르 그들의 그런 가르침에서 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부모의 신앙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바가 돼서 이들을 바르게 도와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부모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 가정에서부터 내가 신자의 자녀로서 이를 책임있게 양육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와 자녀들을 돕겠다라는 그 신실한 신앙의 행위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해내는 게이 문답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요리라는 것은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나도 모르는 어떤 요리가 있나 하이델베르크 요리가 있나 그 요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요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요리라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 성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책에 있게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철저하게 가정으로부터 자녀들과 함께 그 세례를 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책임 있게 신앙 교육을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요리 문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집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는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하이데벨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배경은 먼저 우리가 세 사람의 그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리드리 3세예요. 가타같이. 프리드리 삼세, 예, 이 누구냐면 아 선제후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이 독일이 로만 그 카톨릭 그 교황을 이제 이렇게 선출하고 추천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해서 선제후라고도 하고요. 독일 당시 독일은 연방 국가로서 이제 그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 연방 국가 중에서 이 팔치 지역을 다스렸던 영방 왕이었습니다 프리드리 3세가 그리고 그 팔치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인 거예요 이프리드리 3세가 굉장히 경건한 신자로서 개혁 신앙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 팔치 지역에 너무나 그 로만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여기에 종교 개혁의 복음을 뿌리 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하이 내가 요리 문답을 작성해야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굉장히 박해가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 그것을 만들면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신앙체계를 고백직을 만들어내면 너 왕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을 자기 왕권을 포기하리만치 그, 그 아주 어, 거기다 희생을 두고 각오하고 만들어내고자 시작했던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제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신학자고 한 사람은 대단한 설교자인데 이두 사람을 이 프리드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이 팔치 지역으로 모셔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르시누스라는 말은요, 그그 그 라틴어로 이게 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웅제약에서 우루사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우루시누스라는 것은 이그 이분은 곰 신학자라는 말도 이렇게 별명을 갖습니다. 곰 신학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앞에 그그룸 안에 이런 글 글기도 써 놨대요. 내 방에 그 용권 없이는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왔으면 용권만 간단히 하고 조용히 빨리 가시오. 굉장히 그 신학에 목숨을 걸고 깊이 있게 학문에 정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그 팔찌에 지혜 대학교의 교장선생으로 이 프리드리 3세가 이 우르시누스를 모셔옵니다. 이때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리고 이또한 사람의 이름은 올레비아노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설교자인데요. 이분도 이때 이 요리 문답을 만들 때 나이가 24살입니다. 우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두 사람의 작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관점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 교육에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는 총그 그 구조가 129문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어요. 총 52주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왜냐하면 에, 이제까지 그 로만 캐톨릭은 성경을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일부 사람들이 그냥 그 성경을 한쪽만 가르친다거나 또 나름대로 해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오후 때마다 이한 주씩 이 하이델베르크를 쭉 강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총 129문인데요 구성은 근데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1문에서부터 11문까지는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12문에서부터 85문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6문에서부터 129문까지는 성화입니다. 구원 그 이유니까 성화예요. 그래서 일문 그첫 번째 일부에서 구성되는 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그 깨달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은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그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다루어요.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화에 대해서는 구원 그 이후의 모습이니까 이 부분은 감사를 다루고 있어요. 감사. 감사의 삶이죠. 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요 3부에 다루지고 있습니다. 어, 이 공부를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맞이하면서요. 어,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자녀가 떠났을지라도 가정에서 시간을 두고 한 주씩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가르쳐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내내 가정 예배가 우리 에덴 교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홀로 계신 혼자 계신 분은 또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암기를 하세요 혼자 계신 가정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암송하리라 그래서 그 살아 한 문씩 한 문씩 우리가 암송해 갈수 있도록 이것을 마음에 깊이 남겼, 남기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자신이 없나요?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암송해서 꼭 그것을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부하는 중에 하이델베르크는요 그 웨스트민스 소요리나 대요리 문답보다 사실은 에, 교리와 아, 그, 그, 가르치는 요, 교리와 어, 삶이 아주 그,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아주 정말 첫째 질문부터가 정말 따뜻하고 답도 역시 따뜻해요 공부 해나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 안에 실제로 삶이 변화가 될수 있는 그런 공부로서 이 하이데베르크를 여러분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일문부터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문을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음. 왜 위로라는 말과 위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또 어떤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컴포트로도 뭐 되어 있지만 트러스트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신이 믿는 바 대상에 대하여 신뢰함으로 확고부등하게 붙잡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평안 이제 위안이죠 위안 예, 그래서 어쨌든 당신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하필이면 지금 당신의 위로와 위안이라는 주제로 왜그 스타트를 할까 왜이 왜 스타, 이 스타트를 할까? 저를 좀 음, 보세요. 아래 이렇게 보, 바, 보셔야 뭐 없잖아요. 질문만 질문밖에 없고 여러분 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음, 여러분에게 닥친 그 최대의 불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무슨 방정맞은 생각을 하라고 하세요 그게 지금 닥치도 않았는데 그런 불행한 것을 왜 애써 생각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여러분에게 닥친 닥쳐올 것에 대한 최대의 불행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의 불행,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이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다, 안겨다 줄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욕처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재산과 자녀와 심지어 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최대의 어떠한 불행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현실에 그것을 떨고 있지 않고요 늘 우리는 맞,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대의 불행 속에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최대의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가 뭘까요 나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 위안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위안을 하세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니 그거 외에도 뭐, 뭐더할 말이 없죠? 가장 큰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하여 어, 나, 나도 뭐 그러니까, 뭐, 차, 나도 참았으니까 참으세요. 시간이 약이겠지요. 뭐 그런 말로 뭐 이게 되나요? 분명히 가장 큰이 불행에 대하여 무엇인가 답을 줘야 되는데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수 있을까? 불행의 원인을 제거한다면 그러면 될까요? 근데 여기 우리 그 1문 한번 다시 보세요 1문을 다시 보시면 살아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살아서 당신의 최대의 그그 그 위로라고 묻지 않고요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었을 때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 죽어서의 문제를 거기에다가 집어서 묻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 있을 동안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최대의 불행의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위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위안과 안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이, 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죠. 나의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영원한 나 죽음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개입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그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은 다 제 3자에게 넘어가고 아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 살아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뭔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위로와 위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문의 그 질문과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1문 한번 보세요. 1문. 자. 1문 우리 이문 읽고요. 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답해 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 전혀 다른 답이 이 답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지? 왜 이게 위안이 될까? 왜 이것이? 왜 이것이 위안이 되나? 어, 이 당시에요. 이때 당시 지금 이 하데베르크가 만들어질 당시에 로만 카톨릭이 왜 종교 개혁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그 종교 개혁하고 나온 기독교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의 관점에서 보면. 어 이제 영세받고 소재처리가 된다음부터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선행을 쌓아가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그 뭔가 그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종부성사를 거쳐서 뭔가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 연옥에 들어가고 그, 그 다음에 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외치고 개혁교회들이 나갔냐면요. 그 철저하게 선행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막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막 살고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 부분을 단호하게 배격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로마 캐톨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왜 살지도 않으면서 착하게 선행도 하지 않으면서 왜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그렇게 사느냐? 음? 아주 어, 지금의 그 천주교처 천주교는 힘이 없어서 기독교를 그냥 무슨 그 벼랑 끝으로 안 무는 모습이지만 힘을 가지고서는 당시 그렇지 않았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는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개혁한 기독교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로만 캐톨릭과 무엇이 기독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르지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위안을, 위로를 어디에서 찾느냐예요 로만 캐톨릭은요 지금 천주기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 그 이후의 구원 문제 천국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 위안과 위로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기가 끊임없이 공로를 부족한 공로는 선행으로 그리고 뭔가 그 어, 종교적 행위를 해서 앞서 있는 그 다른 성자들의 잉여 공로를 받아서 아무튼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서 획득하려고 하는 위로 이게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반해서 종교개혁 기독교는 위로를 어디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이거예요 오늘 이 1문의 질문과 답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복음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기쁨의 소식이 된게 그게 복음이에요. 어, 내가 내, 나, 나는 나지. 나는 나지. 그리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뭔가 신앙행위를 하고 내가 여전히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 위로가 찾아온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에, 말씀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틀림없는 일을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아,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노만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자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만나지 않았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 안에서 또한 신앙행위라고뭐 목사가 됐든 직분적으로 장로가 됐든 아니 그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나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아,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이레베르크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부터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2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확한 한 실상과 실존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여야만 되는 문제구나 이게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로만 캐톨릭처럼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신앙의 그 은혜의 부요함과이 신앙의 기쁨과 참된 그 은혜의 그 깊이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깊이와 정비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자요 실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는 자신의 참된 실상을 얼마만큼 정나라하게 깨닫느냐 이때 우리가 손을 딱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나는 나의 주인이 될수 없고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구나 오직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내 몸과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 이, 이 사실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과 위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왜 기쁜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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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샀는데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것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존재는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진정한 위로라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 소유리 문답 1번과 얼마나 똑같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랬죠.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 여러분 거짓없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왜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왔으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온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기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4절 볼까요? 구약 1020페이지네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요. 그리고 바로 너희의 왕이 누구다? 나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는 말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신을 만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여전히 불행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 살았을 때도 그렇고요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다는 삶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정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위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때내 안에 삶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은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 그 넘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불안의 요소도 없이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는다 마신다 돈을 번다 건강도 지킨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요 무엇을 하든지 내 주인이고 나의 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있기 때문에 기뻐요 죽어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죽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 뷰라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횟시바에 그 아내된 자의 남편을 만나는 첫사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기쁨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다른 거예요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누구처럼? 바울처럼 보세요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함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가 죽고 다시 사신 것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나의 구원을 이룬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아무도 주를 만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가 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을 때요 우리는 불안,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참된 위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위에서 어, 살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거 회개하세요 내 영광에 도움이 되고 내 영광을 만족시켜주고 나를 조금 인정해주고 내 기쁨이 되고 있는 그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나 자신이죠 그리고 나의 자신과 연결하여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되짚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복음을 만났는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겉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위해서 같이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속에서 삶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늘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